난 어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every day sunny 아, day 먹방 쿠팡 beauty vlog whatever you want 싱크 심 아웃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밤 샜어요. 안녕하세요. 신숙입니다. 저는 방금 건강검진을 끝내고 왔어요. 방금 QR코드 찍고 들어왔고 제가 건강검진받은 병원 같은 건물에 푸푸가 있길래 왔어요. 제가 푸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뭐 발이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런치 19,800원입니다. 군메뉴가 이렇게 있다는데, 군 소독제는 했고, 음식 풀 때는 요거를 해야 돼요. 그글을고 음식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샐러드류는 꿀면 올리고. 벙골렘 팥. 아,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나 옛날에 비해서. 어, 장치도 이렇게. 최갑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꿀면 올리브, 후 쓰레기, 연어 볶음밥. 그리고 연어. 그럼 첫 번째 접시 이렇게 담고. 짜장이랑 볶음밥, 카레. 유분초밥이랑 네, 볶아요. 중식초 당일식초 아, 그걸데 넥슘 부릅좀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 만에 먹는 밥이야 아, 엄청 맛있어서 막숙제인게 아니라요 오랜만에 밥이 들어가서 밥. Thank oh you. 점심시간쯤고 늦게 왔어요. 한 2시쯤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다 이제 비거나 아니면은 말라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맘에 드는 거 올리브가 있는 거 올리브 진짜 좋아하고 나니까 이제 두 타임 즈아볼까요 저는 두 번째 잡지로 이거를 가져왔는데 명란마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란마요 밥을 좀 했고요. 삼계죽이거든요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국도 푸고 아, 내가 비페와서 죽을먹을 줄은 몰랐는데 <웃음> 참. 근데 갑자기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치기 또 너무 땡기거예요 근데 맛집 낙지 젓갈이랑 오징어 젓이 있는 거예요. 둘기나한사발 해야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겠네? 또제 생각에는 아마 영상이 이쿠쿵로다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밤을 새고 왔기 때문에 집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녁때 뭘먹든는지 해서 좀 화를 풀어야겠어 필리포머 모시기 검사를 한다고 일단 조금 제거를 해가지고 자극적인 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뒤에 먹으래요. 이러고 보니까 저 비벼 혼밥은 아, 처음이네요 음. 비벼 혼밥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고 있다가 못 찍었거든요? 처음이네? 근데 첫 뷔페에서 이렇게 됐네 대로 처음에 전해보는 뷔페 혼밥이었는데 내가 하루를 굶어 보건가 오늘 뷔페 혼밥은 집배를었습니다 혼밥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저녁이 흐면서 친구랑 같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대페를 먹으러 왔어요 드수 아, 그래고깃집을 갔을 때 하겠어. 대박이다. 이런 응. 냉동 상점만의 매력이 있어. 귀여운 마늘. 치킨을 뜯으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냅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있잖아. 마지막. 여기 탁. 1에 6인분에 삼겹살 2인분 연기밥 하나 뜯어 드릴요 아, 진짜 배불리 잘 먹었어요 솔직히 좀 배불렀거든요? 근데 먹다가 더 맛있게 먹었던 게 손님이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사장님이 굽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고깃집 운영하면 고기 잘안 먹지 않나? 안지 그치 그리고 또 뭐지? 반찬을 셀프 그거 거든요? 추가받찬하 반찬 통해서 똑같은 반찬으로 그걸로 고기랑 식사를 하시는 거 보고 뭔가 그래도 조금 믿음직스럽다? 좀더 맛있게 먹었던 거 같아요 뭔가 아 믿고 먹어도 될거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었던 거 같아요 이런 집은 소개를 해야 돼 소개를 아이언 쪽에 있는 그 2,900원 대박집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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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새벽 4시 반에. 뭐일어 이렇게 저녁. 저녁에 맛이. 마지막 음식도 먹으러 왔어요.